y 스 s yes, yes. Young t 스 e m for shins. Those fish beds are arable tree. It's a humble. Sankama, sugar, sugar. You know, you know, you k n o 고 you know, you know, you k n o 이제 놀라운 가슴을 가라앉히고 한번 진짜 노스페이스 매장으로 한번 안녕하세요 장갑 여기 밖에 있나요? 네, 하나 장갑이 다 음. 잠깐 따로 뭐 보신 거 있으세요? 아니요 없어요 저번에 저번 주인다 저저번 주 날씨 엄청 추워가지고 좀 두껍게 나왔었거든요 음. 여기 밑판 여기 이렇게 가죽처럼 있는 까 그거 제일 많이 알겠습니다 살거 없어 음. 잘 봤습니다 수고하십니다. 수고하세요 아 믿고 싶지 않다 <웃음> 아 근데 내가 너무 꽁꽁 싸맸어 코오롱 가야겠네 <웃음> 안녕하세요 어, 어, 맞습니다, <웃음> 맞습니다. 네, 네. 아, 제본사 본사에서도 연락 와서, 네, 저희 이곳까지 채팅해서 궁금해서 와봤는데, 저희도 <웃음> 중요한 <중견자에서> 날에 처음에, 그래서, <웃음> 아,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. 아 <웃음> 아 <웃음> 감사합니다,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, <웃음> 네. 감사합니다, 수고하세요. 네, 수고하세요,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Yeah. 네, 이렇게. 노스페이스. <웃음> 현재 기본 체크. 아, 100점입니다. 로스페이스에 대한 애정. 아, 100점입니다. 100점. 로스페이스 코리아. 영원무역 파이팅. 대한 한마디. 알아봄 첫 사례가 어, 타임스퀘어에서 발생했습니다. 오지는 날입니다.